아, 왜 저렇게 커마를 할까? 아, 로바도. 네, 안녕하세요. 초콜릿 판가요, 사탕 판가요? 초콜릿입니다. 사탕보다는 초콜릿을 더 좋아해서. 다크랑 밀크? 그냥 그러니까 주는 대로 먹죠. 초콜릿이면은 뭐 발에 앞에서 흡정 주고받기 좀 기분 더러운데, 그냥 안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거는. 자, 오늘 103주차 세 개를.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거 지금 있다고요? 나도 있어 <웃음> 나도 있어 이거 뭐, 뭐야 뭐 이거 전에는 자유고 기도나 주문은 없구만 이거 회차 치네 그러면 은 저것만 해야 된다는 건데 일단은 몇 개는 좀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레이트 카리아로 보스 박타 아 저거는 괜찮겠다 그러면 은 성으로 향하는 굴에서 성으로 향하는 굴이 어디야? 멀기트 축복? 멀기타 축복에서 내가 이거 분명히또치치하면또 취사, 올리겠지? 엔딩 번호 화신의 물품 방울 흡정으로만 잡기 아 이건 진짜 좀 자괴감이 드는데 이걸 보통 나르시즘 이라고 하나요 제가 제, 제 자신을 흡정을 하면 나르시즘 이라고 하나 음. 근데 이거 전해로 쓰는 거랑 이거 마법으로 쓰는... 마법이 <웃음> 있던가? 아 마법 없죠? 리야 직검? 차라리 직검을 들까? 직검이면 뭔가 좀 있을... 있을 하니까 근데 그 강화가 될런지 모르겠네 좀돼 있긴 하네 아... 하도 저거 미션이 많으니까 일단 순서가 먼저 저 흡정부터 해야 될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멀티태스킹이 안 돼요 그거 좀 이해해주세요 제 늙어서 그래 어, 넓은 아량으로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미션 하다가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보면서 해야 돼뭐 같이 늙는 거죠 뭐뭐 뭐 어쩌겠어 당가 5천원이라고 아니야, 원래 아예 안 해주려다가 계속 걸것 같아서 그냥 마지못 마지못해서 내가 해주는 거야. 계속 걸까봐. 빨리 돌아가야지. 척척하게 만들어지. 아, 빨리 돌아가. 아, 됐잖아. <웃음> 네! <웃음> 이거 임마! 이제 그만 쓰러져! 멋지지가 않다고? 이건 별로야? 알았어. 다른 거에 좋게 그러면. 일단은, 문성 가야 되니까. 오글거리는 대사하면 편집할 때 자유감 드냐고요 아니, 난 일적으로 보는데 그냥. 자유감 뜨는건 따로 있지. 아시끄럽네 예, 주민들 시끄러워 예전에 제가 제 동네는 대학교 근처에 있어가지고 오토바이 소리랑 이제 병 깨지는 소리가 많이 많이 심했거든요 그나마 이제 좀 조용한데 조용한데 산쪽으로 이사가니까 이제 그런 게 아예 사라졌죠 역시 서울 외곽이 짱이야 중심지로 가면 안돼 근데 나 어디로 가고 있냐? 이거 맞아? 길고양이 이야기 나와서 그러는데 만약에 길고양이 때문에 잠을 못 자면은 그거는 유해 조수일까? 하도 사람들이 길고양이한테 밥 주니까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전에 길 가다가 고양이 시체에 있어가지고 그거 어디냐 전화했더니 그 수거하러 갔더라고요환경미화원분들도 보통 한 달에 한두 번은 그런 시체 같은 거 많이 본대요 생각보다 오늘 대사 뭐 외칠 거냐고요? 잠깐 찾아볼게 괜찮은 게 하나 있었거든요 어? 음, 뭐지? 어? 나와 저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야? 거기 같애? <웃음> <웃음> 와우, 저기 외곽이 된단 말이야? 나는 죽음이다. 널거 들어왔어. 오, 아 진짜 부끄럽네. <웃음> 아 씨. 왜 저렇게 커마를 할까 원래는 대사가 많았는데 내가 짧게 축약한 거예요 장하시는 고양이 2에서 나오는 빅패드 울프 대사 중에 하나거든요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? <웃음> 그레이트 카리아스 다 죽었네 접목돼 버렸잖아 접목돼 버렸잖아 <웃음> 이산대 죽은 거 보고 죽은 거 보고 활대장 놀라서 다끊는거 아니야 지금? 그런 거 같은데 지금? 이 사람들 진짜 귀에 귀에만 딱 보이면 어 고드레기 말레니아 바라 핥은 건 초코 묻어서 그런 거 아닐까? 제가 좋아하는 짬타님 목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지 을 마십시오 <웃음> 내가 존경하는 사람 입으로 그런 말 하지 마 나의 추억과 같이 가죠 내 추억으로 남아줘 멋진 대사를 외치면서 3회 달성 아 이거 빨리 넘겨야지 <웃음> 미션 성공 감사합니다 엘든님 큰 거요? 그거 그냥 피규어 예상대로 피규어 같은 거 알려주는 거 같던데 이런 이런 피규어가 나온다. 그런 거 아니었어요? 쉽게 잘 잡는 거요? 그냥 힐 가져가는 게 낫죠. 제가 시범을 보여준다고요? 왜 갑자기? 왜 이야기가 왜 그렇게 되는 거야? 아 싫어. 나걔 근처에도 가기 싫단 말이야. 아 너희들이 해줘요. 뭔가 그... RPG적인 게 많이 들어가긴 해. 아 뭐... 애초에 뭐 RPG니까? 아... 아까 아담 스매시 아니었어? 아까 아담 스매셔 같던데... 호떡 잘 만들게 생겼네. 아... <웃음> 어, 노! No. 하아! 이러지 마세요. 아... 이 남자. 엉덩이가 대단하다. 뭐야, 한명 소원 못 했어요? 아, 아... 흠, 장모님 발차기로도 정 경직된다고요? 그걸 해봤다는 거네? 어라라 다크솔3 주인공이 왜내 방에 있지? 너의 세계로 돌아가라 잠불이 꺼지는 너의 세상으로 돌아가 빨리 여기 세계관도 뭔가 불행해 보인다고? 프롬게임 먹으로쳐보 빨리 돌아가 나 뻔하게 빨리 돌아가 로마토! 척척하게 만들어주지 넌 백명이잖아 윙가리오 레비오사 크루시오 <웃음> 안 되겠군. 먹을 용지팡이를 꺼낼 수밖에 없겠군. 이 지팡이는 쓸때탕 소리가 납니다. 특유의 탕 소리가 나요. 열시 언제 나오냐고요?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? 아이디가 살짝 좀 불쾌한데 이상한 모드 영상 하나 보실 거냐고요? 애초에 그거 묻기 전에 그냥 바로 보여주지 않아요? 어차피 보여줄 거면서 나한테 선택권이 있었어요? 처음 알았네. 아 로마토! 저질이 멋있다고? 나무가 이야기를 할줄 아네. 너 말을 할줄 아는 나무구나. 방금나무 사실 저짐자임. 헉. 어떻게 그럴 수가. 그래서 태우는다고? 아 스토리 잘 만들었네. 아 그래서 태운다고? 근데 흡정해달라는 사람 대체 어디 있는 거야? 저기에 사인 있으려나? 오늘 오르디나 백금공설 뚫기 힘들다고요? 에이. 안 가면 돼. 안 가면 그만이야. 갑자기 힘이 쭉 빠지는군. 공기 맞아. 노잼이군. 내가 기분이 여기 오면서 더러운 게 뭐냐면은 쇠사슬로 길로 된다고. 쇠사슬 길이라는 거야. 그냥 기분이 나쁩니다. 왜 많고 많은 오브젝트 중에서 왜 쇠사슬로 만들었을까? 아예 그냥 복잡고 이상한 사람 위주로 소환을 해볼까? 제발 아무 사람이 와서도 부끄럽지 않은 커머를 하세요. 만약에 당신이 만약에 엘덴닝 하는데 뒤에서 갑자기 뭐 지인이나 가족이나 사촌이 무슨 게임이냐 딱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 어떤 커머 보여주면 은뭔 생각할 것 같아요? 예쁜 거나 멋진 거를 해야지. 이 게임 전통이라고 한다고? 그러면 은 가만히 있던 나도 피해보는 거네. 난 저딴 전또 환상 안 와. 난 저런 거 몰라. 아, 주여 제발. 아, 범인 봐. 아유, 오늘 망해 죽네. 아, 밀봤어? 밀봤어? 밀봤어? 아봤어 밀봤어? 밀봤어? 밀어밀갔어 밀봤어? 밀봤어? 밀봤어? 밀봤어? 밀봤어? 밀봤어? 어어어어어 억까는 나였고. 일단 엔딩을 본후 하신의 물방울 흡정으로 먼저 엔딩을 먼저 받는다는 거나 벗고 잡으면요? 근데 꼭 옷을 벗어야 될까요? 그냥 장비만 내려놓으면 되잖아 옷까지 벗을 필요있어요 왜? 그렇게 내 맨살을 보고 싶어? 나 여기 있리지하 그래 이 성공이요? 미션 성공! 어... 미션... 감사합니다... 이리와서... 사리들은 공산당이다! 애들을 죽인 공산당이야! <mile> 시원해 아니 시� d é 줄게 헤스나 같은 소리 하지 마